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광화와 우럭 중 회로 먹었을 때 뭐가 더 맛있으신가요? 통계로 보면 광화와 우럭은 50대 50으로 맛이 갈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광화와 우럭을 요리로 먹었을 때 뭐가 더 맛있을까요? 그건 모르시겠죠? 그리고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 포켓몬을 보내보겠습니다 알랏 자 여러분 오은 선상낚시를 하러 청춘호라는 배를 타고 광어 낚시를 할겁니다 광어 다운샷이라고 해가지고 선상 비대로 쭉 내려가지고 일반적으로 광어 낚시하는게 보통 다운샷이죠 그쵸, 아 지금 또. 선생님이 있어 아, 목소리 때문에 다 들켰네 티씨 <웃음> cttv 통발 안하고 요새 낚시가 조회수가 더 잘나와가지고 바로 전향했다고 합니다 낚시 유튜버잖아 요새 아주 히든 카드네오프라 <웃음> <몰파라이. 웃음> 그렇죠. 아, 외국인노동자 의료보험도 안돼상재 처리 안 돼? <웃음> 자여러 이렇게 해서 광어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도 잘했거든요 세비하고 있는데 정은이가해주다고 합니다 이딱 해가지고 어. 아 물면 여기 딱 대거든요 바로 하시면 돼 오케이 알겠어 와독배가 아닌데 막 여기저기 잡고 계십니다 자희다음셜 어떻게 하냐면은 뽕돌이 이렇게 달고 그다음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액션을 줄때 바닥에 닿고 질질 끌면은 위에 있는 미끼를 보고 광어가 올라와서 무는 형태로 한다고 해요 던져버려 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 한분 계시는데 미도리 님이라고 해가지고 낚시 엄청 잘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광어 잡아보신 거 있으신가요? 아두번 <웃음> 이기겠다 이기겠다 두두둑 치는데 이거 입질이에요 우럭 우럭 이리... 아 우럭이구나 맞네. 어 왔다. 왔어 왔어 왔어 자왔습니다와 헌터가 아, 왔어 미도리 님이가 어떻게 합니까 무거워 무거워 아 가면 돼아 우럭 아 오늘 대상은 우럭이 아니야 아, 우럭 안 쳐져요 그요 저기도 우럭 나왔네 아, 우럭, 우럭이 맞나봐 여기 아유 선생 안녕하십니까 청춘호 선장님이시네 <웃음> 아유 <웃음> 감사합 아, 아유 잘가 여러분 청춘호 만능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유료 광고 아니고요 내돈내산이요 그럼 <웃음> 어, 체크해야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나 그런 거 얘기해 주지 말라고 아, 이거야, 이거. <웃음> <웃음> 어? 왔어 뭐야 우럭이죠 방어 아닐까 아이고 아이고 어 뭐야 이거 내가 잡은 거아니 <웃음> <웃음> <웃음> 어? 어? 아니야 내가 다먹어 오우 럭왜 이렇게 커? 이거는 킵인데요? 대상어가 아니기 때문에 오? 괜찮아 울어안 쳐주길 래나안 쳐줘 안 쳐줘 <놀람> 와 진짜 커요 여러분 손바닥보다 커요 정훈아 말이 없노? 체비 해준다고 아 그래 알 핑계 좋다 오빠가 완전 그림인데 지금? 오 <놀람> 어, 나왔다 왔어? 오. 왔어 광어야광어 아. 광어. 제발 손뱅이 열어라 <놀람> 아 우럭. 에이 야 그래도 아 우럭 했어 됐어 그래 계속 그런 거나 잡아 와 광어다 파다 야 낚시가 장난 아니야? <웃음> 낚시가 장난인니와 줄... 뒤에는 광어 계속 나와요 와아 저쪽 또 잡으셨어요 누나 얘 우리만 못 잡아? 너네 나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나 어륵 잘 잡는데 누나 배2천번 타고 두 마리 잡으셨다면서요 <웃음> 우와 아니 우리 만나 <웃음> 누나 계속 웜 색깔 바꾸려고 하시는데 아니요 뭐다 뭐요? 몸을 <놀람> <나 몰라. 놀람> 바꾼다는 얘기는 변하다는 얘기예요. <놀람> 이 몸으로 무조건 잡아야겠다. 뭐야? 근데 뭔데? 에러 같은데. 에러. 에러. 내거반만하다야또 왔어. 또 왔어. 우와 이건 진짜 큰데? 몇자예요? 오자, 형님. 네, 와 오자 오자. 응. 팔고자도 나오나요? 안 나와요. 예 알겠습니다. 거짓말 보해가지고 우와 뭐야? 또 나왔어요. 아까 그거예요? 아. 제동이 형 혹시 유튜브 하시나요? 친애 유튜버다아 채널명 뭐예요? 낚시하는 미도리요아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잡으실 분은 보지 마세요. <웃음> 자, 여러분 정훈이가 채비한 거 말고 웜 하나 구해가지고 오늘 몇 마리 잡으셨나요? 네 마리 잡았습니다. 10분 만에 네 마리 타자 가시면 이껴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야, 정훈? 웜이 중요하네, 웜이. 아유 감사합니다. 던져 버려. 왔거든요. 왔어? 뭐 같아? 강하자 아, 이거는. 어, 뭐야, 뭐야, 뭐야. 진짜 강한 거 봐. 뚫채 대기하고 계셔. 황야 황호, 황호, 야. 정훈아. <웃음> <웃음> <웃음> 아, 야정은나 미끼 좀껴줘여기 <웃음> 형, 휠제 무럭이잖아 방어에아야 <웃음> 뭐야, 뭐야. 손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했더니 바로 물어요 <웃음> 어떻게 했어 <웃음> 바닥에는 15cm 뛰고 고 가만히 있으래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마음 편하다 ㅋ ㅋ 라나가 그녀를 위하여 지금 오고 있다고 어 채? 오, 오, 어 나도 왔어 둘다 광어 했으면 좋겠다 <웃음> 제발 아나 울어 아, <웃음> <웃음> 사이즈 너무 좋다 나도 사이즈 <웃음> 좋지 3년만 키워 어자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거는 작아서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마리 나왔어요 배? 50마리 나왔대 지금 <웃음> 와 광어 검은도 가서 손으로 잡은 게빠르겠는데 저희 누네 혹시 배를 탄 경력이 한몇 년쯤 되시나요? 처음 <웃음> 탔어요와 <웃음> 여러분 뒤편에서는 네 광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잡을 때 진영아 텅 치는 느낌 났어? 광어가 이렇게 딱 우는 듯한 느낌이 나요 <웃음> 이발 계속까지 느껴져 <웃음> <웃음> 야, 왜 그래, 진영아. <웃음> 아, 진 아, 무럭이네. 야, 사이즈 좋다, 근데. 자, 여러분, 지금 다 잡고 있는데, 여기 셋만 아, 못 잡고 스테리. 있어요. 저기 지금 여섯 마리 차례입니다. 사장님, 혹시 자리 한번 저한테 파시면 안 되나요? 아, 진짜. 왔다 <웃음> 왔어? 봉어예요 확실해 <웃음> 어떻게 형 울리실래요? 아, 아니 아니 아니 잘못 생상한다오아 뭐야 아와 아, 사인 진짜 저, 좋다 좋다 정훈이 형왜 정아 우럭이지 아, 내 우럭 빨 우럭 빨어 뭐야 강하다 어 뭐야 내거야내거내거 거. 정훈아 내 거에 문은거 아니야 누굴 거야 워내거야제거 뭐? <웃음> <웃음> <웃음> 너무 실망했나 와 정훈이랑 저랑 같이 잡았습니다 몸을 일정한 시간을 유지를 해그 다음에 한5초 다시 또 뽕떡을 천천히 바닥 찍고 다시 또어 일정한 위치에 계속 있게에 있게. <목소리> 선장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아왔는데 여러분 우럭같아요 우럭 아, 에럿 아, 아, 에럿 바로 파생할게요 부생이야 죄송한데 저희끼리 우럭 말일수 할까요? 진짜 잡을게요 이제 저희 셋 중에 한 마리 잡으면 축하해 줍시다 진짜아 진짜 경쟁이 아니야 이거 아 왔어 커 커요 우럭 아냐? 방어해요 어우 우럭인데 너무 큰데? 우럭 야야 뭐야 와 <웃음> 정훈이, 정훈이. 저 왔어? <웃음> 자 과연 정훈 <응>. 같은데요? <웃음> 오 정훈아 삼강 해버렸으면 됩니다 삼강 오유 근데 오유 사이 좋다 정훈아 나좀 아, 알려줘라 세 <웃음> 중에 1등 하고 싶다 걸면 될까요? 걸면 좋아 <웃음> <야. 웃음> 왔 어선? 오! 우럭우럭. 와 우럭 뭐야? 엄청 커. 아, 누나 근데 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우럭이라. 아, 안 그랬는데. <웃음> 오, 너무스럽다 너.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웃음> 광어 잡아야 되겠다 빡쳐서 안 되겠다 아, 뭐야 와 진영아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진짜 광어야? 아니 아니 또 시작해 <웃음> 또시작 왜요? <또> <웃음> 아, <웃음> 어, 우와 조심히 야, 조심히 야, 야, 야. <웃음> 자 여러분 지금 대충 낚시한 지한 3시간 이상 된거 같거든요 근데 저희 셋 빼고 다 잡았습니다 우리 내 이름 안 나가면 안 되냐? <웃음> 미돌이 님이고요 인스타 들어가시면 팔로우 대신에 아까 미돌이 님이 친구 <웃음> 누르라고 <웃음> 하거든요 <웃음> <웃음> 아, 너무 촌딱이야 촌딱 촌딱 촌딱이란 말 자체도 촌딱인데요 <웃음> 틀딱틀딱야너 <틀따기야. 웃음> 뭐, 뭐 하는... 그거 아니지 나틀딱알아 <웃음> 누나 어디분이에요경상도분이에요 처음에 사람이네 와 저기 또 잡으셨어요 와. 야 이거 60마리 되는데 배에서 지금 6 0마리가 나왔어요? 청원아 이거 6마리로 편집해 방어랑 <웃음> 친구하기 <웃음> 나 재밌는 소스 줘서 고마워요 왔어요 형아 광어 아니야 광어? 광어 같은데? 우럭 우럭 어 다행이다 어오지마오지마 뭐가 뭐가 뭐가 다이다 우럭이라 <웃음> 금지채장 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잡는 걸로 하자 우리 지금 금지채장이고 뭐고다 잡아야 돼아 방생아 당해 방생 아, 해야지. 방생하는데 말이 수라 쳐주는 거지.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저기서 연속 두번 나왔어요. 아니 혹시 제낚싯대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어, 어? 낚싯대를 아예 바꿔서 해보시고. 어? 그럼 제가 너무 박살 날것 같은데? <웃음> 이게 대보다는 실력이죠? 아 아닙니다. <웃음> 이게 좀 다른가요? 여기가 높아서 그런 것도 있나요?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배는 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아다 똑같구나. 느낌이 세 하죠? 아 쉽지 않은데. <웃음> 혹시 펀타방 보시나요? 보고 싶어서 구독자입니다. 왜아사안 하셨어요 그러면? 너무 쑥스러워서 <웃음> 감사합니다 여서 어. 봐주셨어요 아프리카사를 다놓으셨어요 아유 아마존입니다 아, 아 안보시네 아, <웃음> 이렇게 걸렸습니다 또 아. 얼굴이 갑자기 엄청 많게 깨지는데요? 자리는 뭐야 뭐야 진짜 잡았어? 뭐야 해냈다 <웃음> <웃음> 아자리바리 자리발은... 자리발. 자리 옮겨 자리 옮겨 <웃음> 어디에 신거예요아키켰네요와또 아, <웃음> <웃음> 왔어 저 자리네 저기 한번 가봐도 되나요? 그럼요 그럼. 아, 감사합니다 자 포인트 이동했습니다 여러분 잡았어? 광호야? 와 진영아 너그 자리에서 왔어? 우리 미돌이 누나 자리잖아 <웃음> 누나 자리 나가자마자 진영이가 잡는 거 보면 제가 봤을 때 실력 차이가 <웃음> <웃음> 맞는다 안 잡히죠? 저 자리 막 바뀌었어 이야 혼터파 왔다 야. <웃음> 광 뽀뽀해 <목소리가> 자미드로나 놀리러 가볼게요 쵸배루~~ 쵸배루~~ 쵸배루 쵸배루~~ 난 잡았지로~~ 자여러 잡았습니다 작긴 한데 얘는 바세하도록 할게요 어. 놀리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초배를 <목소리가> 쵸배루 <추배를. 목소리가> 더 빨리 꺼져 낚시 자리말이네 쉽네 강원납씨강원납씨왜 이렇게 쉬워 <웃음> 저희 하나하나 미드로나영 명말이거든요 계속 쳐발라볼게요 <웃음> 자 다시 저 멀리 꺼져 나 진짜 자리 상관 있어요 내려오세요 진짜로 아니야 괜찮아 내 일부 저주는 것 같고 <웃음> 미드로이나 광어 하나 해야 재밌을 것 같은데요 <웃음> 네. <웃음> 우럭 20개 <웃음> 우럭 20개랑 광어 한 마리 콜 잡았어요? 뭐예요 뭐예요 광어예요? 광어 와 역시 역시 부람이 야. 으아아아 예예 알겠습니다 <웃음> 네. 누나 아 역시 열두개더 잡으면 광어로 쳐줄게요 네 알겠습니다 <웃음> 왜좀더 어렵나요 여기가 여기가 어, 마가 껴긴 아, 했었는데요 네. 싹 <웃음> 마가 껴 <마가>. 치우고 <웃음> <마가. 웃음> 죄송한데 저기 미돌이 님 자리도 마좀 걷어주시겠어요 아 자존심 누 <웃음> <웃음> 왔어 누 왔어 어 왔어? 뭐예요 뭐예요 <웃음> 뭔데, 뭔데 뭔데 뭔데 우럭이다 두둑 치잖아요 광어? 어 <웃음> 손장님 됐소. 과연 과연 우와 <웃음> 그럼 다시 1대1대 1대 1이야? 어, 다시 동점이네 자 이제 날 다시 일할게 <이렇게>? 어. <웃음> 우럭 아니죠 하보다. 이야 오여요 양식장 탈출 가보다 양탈 자 어. 여러분 이게 허영계 아, 신경이 왔어, 신경이 야 뭐야 왔어? 네 왔어요. 제가 이렇게 배에 얼룩이 있는 거는 아, 양식이거든요 아, 이건 우럭이에요 우와. 와다어 무겁다 힘주 좋은데? 무거워요 쵸베름쵸베름 광어 쵸베룸 아 쵸베르쵸베르 <웃음> 누나 쵸베르 <추배름. 웃음> 너무 축하합니다 <웃음> 자 여러분 두 번째 광어 잡았습니다 쵸베름쵸베름너 <웃음> 행복해 너해베름쵸베름 <너무> <웃음> <추배름, 추배름. 웃음> <웃음> 일이 매일 같아 오 <웃음> 어, 내가 행복하다면 나다 좋아 <웃음> 컨셉 좋은데? <웃음> 왔어 왔어 왔어 우럭 <웃음> 같은데? 어 뭐야? <웃음> 뭐 우럭이야? <울음이야>? 우럭 <울어> <웃음> 아, 이건 아니지 아 진짜 완전 강원아가지고야야야왔어 누나? 우럭이에요 우럭? 아하하하하하하 아, 아, 빨리 잡는까 저희 그 이쪽 라인이 주말에 이상 잡은 사람들이죠? 저 이동할게요 <웃음> 자 왔습니다 광하다 어, 광하다 추베름 추베름 야 <웃음> 광하다 와. 왜 이렇게 잘해 갑자기? 느낌 알았어요 다좀 알려줘 <웃음> <웃음> <웃음> 누나 컨셉 하지 마요 진짜 속으로 벌벌 떨고 있잖아요 지금. 자, 여러분 역시 상류층으로 자리 이동하니까 너 차마져 오네요. 공기가 다르지. <웃음> <웃음> 누가 또 우럭이에요? <울어게요? 웃음> 우럭공주 미드이 친구 누를게요 <웃음> 자 다시 플라이아 가래 응. 뭐야 너나 광화야? 광어야 완전 제발 우럭이면 아, 개재미겠다 우와 광어다나 <웃음> 어떡해 <웃음> 형큰 났다 큰 났어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 어떡게 네. <웃음> 어떡해 어떡해 아베르클 개벅적이야 어떡해 버강한 마리 미드이나두 마리 저세 마리 그리고 여기 각각 네 마리 잡혀있어 자동봉 와야네 마리 야나한 마리 줘형 <웃음> 저희 이제 네 마리 줘. 어 우리 네 마리야 셋이 야, 나 그쪽으로 넘어가야 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이제 황 <방> 선생이라 불러주십시오고하셨습니다 <웃음> <성격이> 선생님 <웃음>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웃음> 저쪽에 대실 분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웃음> 이봐 벌써 못해보여 나랑 아, 같은 같은 화면 찍지마 <웃음> 어, 뭐야 누나 왔어요? <웃음> 누나 이거 역대 기록 아니에요? 7년 동안 지금 세마리면 <웃음> <웃음> 한마리더 잡으면 열로 와요. 이제. 여기 건안 되나? 아, 안 아니, 안 아세 안 마리 하지 안 안돼세 안 돼. 마리 하지 않아요. 냄새 나는데. 형뭐 해? <웃음> 아, 정훈아, 촬영 좀 해. <웃음> 누나, 누나, 누나. 추배로 추배. 로 야, 이거 뭐야, 정훈아? 크다. 저는 뭐늘 하던 건데. 그냥. 어깨 올라오는데 담 걸리겠는데? <웃음> 야, 괜찮네. 야. 자선 마리 아, 역시. <웃음> 와, 또 왔구만. 다음 꿈나오네 했네. <웃음> 야, 선좋다이 <살> <웃음> 야. <웃음> <웃음> 뭐야, 설마, 광어야? 내가 못 잡는 척 하려고 했는데. 야. <웃음> 보고요, 그죠? <웃음>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지금 저랑 오파라이랑 미돌이 누나, 저희 셋이 네 마리. 왜 이렇게 가식적이에요, 누나. 자, 그리고 정선생 역시 여섯 마리. 저기 보고요. 분위기가 달라, 지금. 앉으려고 지금 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웃음> 그 와중에 걸렸어. 자, 여러분, 지금 이동 중인데, 보고요, 진지한 거 보세요. <웃음> <웃음> 자저 오랜만에 진영이 왔습니다. <웃음> 아 <웃음> 야, 아 진영아 이렇게 또 앞서가니? <웃음> <웃음> 자 그럼 마지막 포인트 번지. 자 왔습니다 왔어요. 예. <웃음> 자 바로 방생해줄게요. 금지채장이거 가져가 바로 넣을 컵롤아 <웃음> 아. 이런 것도 정훈이가 잘 빼는데. <웃음> <웃음> 야 이거 빼는 거 봐라. 아가리 막짖자마네아 <웃음> 역시 아가리 냄새 맡고 한번 보내줘.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제 낚시 끝나고 입항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잡은 광어 뭐 이런 것들 지금 싹다 정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져갈 거는 바로 저겁니다 다가져게 아니라 나머지는 선장님이나 여기분들 드리고 저런 식으로 잡은 광어들 각자 다 챙겨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도 집에 가서 요리해서 최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봐요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광어 다운샷으로 광어와 우럭을 잡아왔습니다 <웃음> 자 여러분 일단 사이즈들을 보여드릴게요 자요거는한 4자 정도 될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광어는 조심해 하셔야 되는 게 이가 괜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광어를 잡을 때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물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피 엄청 심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우럭 보여드릴게요. 이상하게 광어가 큰 것보다 우럭이 큰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대충 한 4자 이상 내도 우럭인데 요 정도 큰 거를 개우럭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 근데 국민 회 하면 딱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요 광어와 우럭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회뭐 좋아하냐고 물어보면은 솔직히 광어 아니면 우럭 이렇게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의 두 개가 이제 호불호 없이 비등비등합니다. 자 그래서 회 말고 얘를 요리해서 각각 먹었을 때 뭐가 더 맛있을까? 요게 좀 궁금 그래서 오늘은 이두 마리로 똑같은 요리를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요리를 할 거냐? 바로 은혜가 굉장히 잘하고 좋아하는 프랑스 요리 파피오트를 만들어서 먹어보자! 근데 요파피오트는 은혜가 저번에 망독으로 파피오트 만들어서 먹었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 그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그래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둘셋 아, 와이? 그래서 너는 우럭이랑 뭐가 더 맛있는데? 어, 너 아주 좋은 질문 오늘 굉장히 스무스하고 괜찮게 왔네 공격성 없이 우리 우리 오늘 싸우지 말고 한번 이렇게 신나게 해보자 다시 한번 질문해 줄래? 기꾸농 <웃음> 그래서 뭐라 그랬어? 리발렛게야한번 <웃음> 말할 때저잘 들어.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쭈빡엄마. 광어 우럭 중에 뭐가 더 맛있냐고. 나는 우럭이 더 맛있어. 어 나도 우럭인데. 난 광어가 더 맛있어. 아 나도 광어. <웃음> 난 방어가 더 맛있어 아왜나 피해 아, 알았어, 알았어. 너 진짜 우럭 더 좋아해? 어나 약간 우럭이 더 쫀득쫀득 맞아 맞아 저도 우럭이 좀더 쫀득쫀득하고 질긴 감이 있어가지고 저 우럭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빠 피어든 과연 어떨지 궁금합니다 자 이제 준비돼서 하나 둘셋 목욕하러 가자 비늘 치러 가자 비늘기 있어 혹시 그혜요 있지 어디 있어? 줘봐 찾아보고 얘기하라고 했지 아 이게 되잖아 우리 은혜야 사이좋게 오늘 가자 <웃음> 댓글 달려서 왜 이렇게 맨날 싸우냐고 쭈팡이도 가져왔네 이 재밌잖아 <웃음> 사는 게 재밌어야지 <웃음> 맞아 맞아 사는 게 재밌어야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재밌어요 제가 평상시대로 그런 되게 조용한 가정들 있잖아요 아, 어, 아침에 어, 아버지가 신문 딱 펴시고 아, 오늘 날씨만 얘기하고 그런 사이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저랑 은혜는 맨날 투닥거리면서 친구처럼 버라이어티하게 대신에 저희가 진짜로 싸우잖아요? 그러면 욕 같은 거 절대 안 해요 너막 침대에 누워있어 <웃음> 저 이렇게 침대에 엎드려 누워있어 알아달러야 <웃음> 너무 낮진짜았 같은데 은혜야? 또 어디 있어 은혜야? 너가 좀 찾아줄래? 여기 있다 요놈아자 여러분 이비닐찍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락터 울어. 자, 그리고 바로 어터야. 조조조조조조조조 아, 이 세면 대가 조금 안 좋은 점이 있어. 물이 너무 많이 쳐. 그럼 물을 좀 줄이면 되잖아. 줄였어. 더 줄여야 돼. 아, 이렇게 어. 참 좋네. 아, 시원시원하이내 스타일이 아니네. 안티지. 어, 안티네. 아주 참물도락도 하고. 어, 그러게. 결혼 하나 진짜 잘한 것 같아. 내가 연애는 잘 못해도 결혼을 진짜 잘하고. <웃음> 방금 저 웃음은 진짜 뒤질 뻔한 웃음이에요, 여러분. 아, 연애 개 내사 네, 어린애 아, 동. 내 아, 하지 말자. 아, 동갑이네, 그럼? 아, 그 아줌마? 미친놈이야 <웃음> 진짜 너 진짜 잘한다 가스라이팅 진짜 이거 티이라스카까 티기라스카. 제가 뭐 재고난 거 말했잖아 그때 재고난 거 미쳤냐 진짜 뭐다 떼줘?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우럭 비늘 다 쳤으면 광어도 똑같이 해줄 거예요 와저야저저저저저플라야 그래 여러분 이 녀석들이 양면을 다 먹으면 너무 많기 때문에 광어빵 우럭빵 이렇게 반씩만 쳐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 회를 떠야 되거든요 어느 놈을 그럴까 요혜야이 녀석이다 과연 은혜 칼인지 내 칼인지 뚠뚠뚠뚠뚠뚠띠 내 네, 칼. 개꿀! 여러분, 내장 뺄거 없이 그냥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해서 옆치기 알지? 잘하는 사람들하고 노 못하는 거.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웃음> 왜 그래, 왜? 얼추 옆치기에 대해서 설명해서 아, 말 길어질까봐 그러나 <웃음> 자, 여러분, 이 옆치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옆치기라 뭐냐면요. 배를 살짝 해가지고 내장 붙이지 않고 바로 빼고 어, 서실로폰에타버린 자, 요렇게 해서. 아다 날라갔다, 다 날라갔어. 라삭사브라이! 조졌다. 뭘 조져? 개 깔끔하게 했구만. 거기 저기 말고, 저기서. 뭐? 살. 여기? 어. 여기 어차피 나중에 어머니한테 짬철에서 어머니가 탕으로 드실 거요. 예 <웃음> 자, 그리고 자, 옆에 이거 살살. 그냥 잘라. 뭐야? 가시 왜 이렇게 많아? 이 가운데 가시지, 은혜야? 어. 자, 그러면은. 가운데 부위 있다 해야 되는군요. 껍질 벗기고 해야지. 아, 아유, 확! 그냥 이거 칼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마 두 대만 칠까? 가시 걸려라. <웃음> 자, 손잡이 딱 만들고 밑에 싹 쓸면서. 오기야, 오기야. 라 야, 어 오, 야, 진짜, 이거 껍질을 내가 그냥 너보다 훨씬 잘한다. 맞지? 어, 와, 진짜 잘했지? 어. 야, 너 그딴 식으로 리액션 하지 마. 자, 여기도 V자로. 해 가지고 요사이딱해 가지고 야 자, 이제 뼈 하나도 없어요. 이거 그냥 맨살이요. 맨생선. 자, 이게 사실 회로 먹었을 때는 수돗물에 담으면 안 좋은데 이거 회로 먹지 않아야 할 거기 때문에 이걸 살짝 한번 적셔 줄게요. 우와, 더 야! 풀어야 그래. 싸싸싸이 싸 놓고 물기를 좀빼 줄게요. 과연 이 머리 쪽이쪽 이렇게 한번 싹해 주고 여기에 내장이기 때문에 반대편도 또 가서 손 벌린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찢어 준 거예요. 그리고 뒤로 딱 뒤집어요. 자, 그리고 똑같이 여기도 이렇게 살짝 머리를 이렇게 뜯으면은 내장이 나옵니다. 버려 버려. 저기 안에 뭔데? 정소. 아, 진짜 너아는척 하려. 아, 정소 그거 얘기하려고 여러분 정, 요 사이에 정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정소가 손이 작아야 저거 매기 유리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 자, 주황색 요게 바로 정소입니다 이것도 버려야 돼요 버려.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거싹다 깨끗하게 씻어줄게요 조조조조조조조자 씻었으면 광화의 이 척추 라인을 일단 따라갈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척추 라인을 따라서 쭉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실루폰을 타는 거예요 아 맞다 맞다 여기 끝에 칼집 한번 줘야 돼요 근데 이거 좀 멋있게 무심하게 그거 그냥 의욕 없는 사람와 <웃음> 이거 들려도 돼요? 너도 해보고 싶지 오랜만에 응. 안돼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욕을 할줄 몰라 자 마무리 일라 샤샤브라이 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웃음> 진짜 지진다 나와 있어라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덩어리 나왔거든요 파피오트 뭔가 광어 맛있을 것 같아 약간 광어로 그거 스테이크 같은 거 많이 하잖아 근데 우럭도 안 하진 않아 내가 봤을 때 회랑 똑같이 우럭이 맛있을 것 같은데 그냥 살이 많아서 맛있는 거 아니야 너 그럼 그냥 너가 날 지금 롯데지로 보는 거 아니야? 맞아자 그럼 이 광어도 여기 해가지고 물기를 싹 한번 빼줄게요 일단 우럭 옆에 파... 자 여러분 이두 녀석을 이제 한번 펼쳐볼게요 오 엄청 쫀쫀해 광어는 좀 무르다 자 이제 파피오트를 만들건데 파티토토토 그 정도까지 안줄었서 진짜로 <웃음> 개가스랑 하지마자 여러분 여기다가 아주 똑같은 양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쪽이 우럭 이쪽이 광어 자 이제 어떻게 하냐 처음에 자 일단 종이오위를 먼저 잘라버서자 양쪽으로 이렇게 종이오위를 깔아주고 자 여기다가 야채 먼저 할게요 자첫 번째 야채는 일단 파피오트의 꽃입니다 사과 <웃음> 재밌었지 저거 사과. 진짜 사과 같았어. <웃음> 자, 파프리카 떨어뜨리자마자. 라샤 반토마. 자, 여러분, 파프리카를 대충 이렇게 썰어줄게요. 자, 여러분, 다음 파프리카 여기다 두고. 자, 다음은 다... 양파. <웃음> 뭐라고? <웃음> <웃음> 뭔데? 나 몰라, 지금. 다음 파프리카 여기 지금 뭐야? 다한. 다한. 너손 <웃음> 다한 찍지, 그 다한. 너, 아. 너 앞서면 손 바로 물 뚝뚝 흐르잖아. 다한 파프리카. 알겠지? 다음 파프리카 말고. 알겠지? 아. 아. <웃음> 자단 양파를 이제 잘라줄게요. 라삭사라이자 이렇게 하고 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살구 안 웃겠다 이거. 어 진짜 다 살구 진짜. 근데 재밌다 생각하고 너 언제 터지지라고 생각하고 그 기대감 차인데너안 웃겠다 한 마리도 나랑 그냥 바로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내 대가리 총을 개 겨눈 거야. 다시 한번해 볼게. 어떻게 보면 나 미치지. 어떻게 보면 나미 오케이 0퍼 웃긴다. 백퍼 웃긴다. 백퍼야 백퍼. 상바이 루랄. 아, 여 이렇게 잘했어? 정말 네, 아, 만욕 짜는 영화... 자, 이레몬은 아주 얇게 이렇게 썰어줄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딱 들어갈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헌터팡 유륜. 이거 <웃음> <웃음> 터질 뻔했는데. 와, 이거 무서워 지고한번더 <웃음> 터지게, 요너 100% 터져. 터 자, 다음으로 들어갈 게 있습니다. 헌터팡 유륜. <웃음> 네. <웃음> 자이 방울 토마토가 들어가거든요. 자 방울 토마토를 반 씩만 잘라가지고 넣어줄게요. 라삭 사무라이, 라삭 구르동. 자라럼 이렇게 모든 재료 준비가 끝났으면은 자이 기름 종이에다가 자 여기 롤레르유를 꽤 많이 은근히 자작하게 뿌려줍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해줄게요. 완전 그냥 공평하게 똑같이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양파를 깔지. 레몬을 깔지. 아닌데? 양파 먼저 넣었어 그때. 고집부수. 아니 <웃음> 맞다니까 래가자 여기도 똑같이 양파를 이렇게 딱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맞춰봐 그냥 내가 여기 적어놨어. 그리고 뭐呢? 레몬. 레몬. 와. 역시 생선을 넣었습니다. 나는 레몬을 먼저 깐것 같아. 아니 야 아니라니까. <웃음> 네가한 거를 내가 좀 전에 봤다고 네가 지금 고집부리고 있는거 하고 <웃음> 내가 몇 번을 말해서 그렇게 계속 <웃음> 얘기해. 내가 15번 전에 봤다고 너한테 얘기했잖아. <웃음> 아, 알았어. 알겠지? 자 이제 뭐 넣었을까? 기다려 내가 먼저 확인할게. 그렇지. 아 레몬! 이제... 아 아모아! 씨. 아, 이제 다시 아 짜증나. <웃음> 이제 사실 레몬밖에 없잖아. 쨍! 통무추 넣기만, 렉게. 통무추 넣었어. 자, 요세선섬 위에다가 통무추를 조금 갈아 넣었습니다. 갈아, 갈아, 갈아. 자, 여기도 갈아, 갈아, 갈아. 이게 내가 왜 갈아, 갈아, 갈아라고 하는 줄 알아? 똑같이 양을 해주려고. 갈아, 갈아, 갈아. 갈아, 갈아, 갈아. 아, 다신다음 <웃음> 뭐겠어요, 은혜야? 롬, 롬. 틀렸어요. 레몬이야. 아, 짜증나. <웃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롬, 맞아. 소금, 소금. 야, 한 번만 어 <웃음> 야, 흥분하지 마. 네가 왜 흥분해? 네가 흥분할 건 아니야. 내가 흥분할 게 있지. <웃음> 너 이거 재밌나 보네. 로그, 로그, 로그. 됐어. 어. 니가 <웃음> 말라, 가만지 마! 내가 말라, 고조건될 거야! 주이 <웃음> 너무 짜증나. <웃음> 이들뭐 넣고 싶어? 안 먹어놔. <웃음> <웃음> 자, 이번에헌터파 유륜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돌려, 돌려. 자, 유륜을, 자, 요런 식으로 좀 예쁘게. 온 유륜을 넣는데? 자, 옆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해놓고, 자, 이제 여기다가 파프리카. 자, 이제 여기 위에다가 레몬으로 이렇게 덮어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럭이랑 광어가 완성됐으면, 자, 요거를 이제 바로 똑같이 오븐에 넣을 겁니다. 야, 근데 따라와. 뭔가 이렇게 하니까 인간극장의 느낌 있네 딴따라라라란 따다란 코가 왜 빨개? 네. 오늘은 제가 술에 취해가지고요 코가 좀 빨갛습니다 인간극장 <웃음> 헌터파페만 봐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웃음> 열어봐서 여기다가 똑같이 나란히 두 개를 두는 개를 두 겁니다 들어가라 닫아봐서 180도 자 일단 10분 정도 한번 해줄게요 하나 둘셋 시작 아 파이어 해야지 진짜 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아 너무 싫어 <싫어하다. 웃음> 야, 나다됐다다됐다다됐다다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광어, 우럭. 자, 여러분께서 우럭과 광어 빠피오트가 와서 되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위에 거 걷어내면, 우럭이 이렇게 허옇게 나옵니다. 보여? 자, 그리고, 광어. 오, 야, 광어 맛있겠는데? 자, 광어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먼저 먹어볼까? 우럭. 우럭 먼저 가도록 보 하겠습니다. 지금, 이두 개를 잠깐 겉으로 한번 비교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딱 봐도, 우럭이 뭔가 더 탱탱해 보이고, 광어는 벌써 이렇게 만지면은 좀 물렁물렁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럭을 좀더 좋아하는데, 우럭 먼저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와, 씨. 야. 네개맛있겠는대 자, 여러분, 우럭입니다, 우럭. 자, 우럭 바로 먹어볼게요, 먼저. 초베르. 음. 이 파피오트가 소금 살짝, 홍고추 살짝 이렇게 했는데도 이 향이 미쳤어요, 진짜로. 그리고 레몬이랑 파프리카 향이 잘 배겨 가지고 오븐에 오래 하다 보니까 생선 자체의 향이 굉장히 잘 밸겨 있는 음식이 파피오트입니다. 와, 진짜 맛있네요. 한번더 먹어 봐야 될것 같아. 요거 딱떼 가지고 크게 크게 먹어 봐야 맛을 알겠죠? 자, 파프리카 요렇게 딱싸 가지고 먹어 볼게요. 초배르 먹을까? 안 먹고 싶어. 나 기다리다 졸려가지고 아 지금 또 졸리기 시작했어? 아 텐션 또 떨어졌어 오늘 너무 좋아한데 막판에 이렇게 개망쳐버리네 얘가 아 졸려 <웃음> <웃음>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임신을 하게 되면은 시중 때도 없이 졸리고 피곤하고 저게 계속 반복이어가지고 뇌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막자이내고 이래도 저 그냥 해탈 <웃음> 너잠못자기막 계속 뭐 잡으러 가다고 하고 <웃음> <웃음> <웃음> 오케이 우렁만달았어요 여러분 너무 맛있습니다 다음 한번 먹어볼게요 잠깐만 먹기 전에 잠시 되기 고독한 미식가 먹니까 이런 거 하더라고 원래 와인 내로 그렇게 하잖아. 나술 먹으면 안 돼. 라가리워스. <웃음> 그냥 양치를 하고 와라 <웃음> 자, 광어 가보겠습니다. 일단 광어만 먹어볼게요. 자, 광어 먹어볼게요. 초베르. 음두 개의 느낌이 너무 달라 보네요 무럭은 진짜 쫄깃쫄깃한데 광어는 진짜 퍼석퍼석해요 캔 참치 캔참치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근데 맛있어 뭔가 이게 더 짭짤한 느낌이야 잘 배어있는 느낌? 굉장히 다른데 이번에 그러면은 광어랑 파프리카랑 싸서 먹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초루빼름 우럭이야? 광어입니다 광어승 내 입맛에 객관적으로 근데 이것도 여러분 너무 호불호 차이여가지고 회로 했을 때 호불호 차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음 괜찮은데? 양파랑 한번 먹어볼까? 양파랑 먹어볼게요 와, 광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근데 은혜, 그때 했던 망둥어보다 맛있어. 저번에 저희가 파피어토리 망둥어로 했는데, 망둥어도 살이 굉장히 단단해가지고 우럭 같았거든요. 근데 광어가 우럭이랑 망둥어보다 훨씬 맛있어요. 여러분, 은혜 가안 먹는다니까 개꿀이죠. 저 요거 그냥 다한 입에 처먹고 끝낼게요. 다음에도 은혜 이런 느낌의 맛있는 거 잡아왔을 때 그때도 안 먹는다고 해주면 진짜 너무 고마운 것 같아 알겠지? 그냥 그렇게 너가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 알겠지?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웃음> 알겠어. 처음에. <웃음> 진짜로 이마피아누구 무조건 래요왜안해봐왜안해고왜안 해? 왜